싱쿡입니다 오늘은 신메뉴 치킨 먹방을 해볼거예요 오늘의 메뉴는 마라칸치킨이고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일단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고 딱 보이는 거는 말린 고추하고 캐슈넛 그 다음에 파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자 같은데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장비를 끼고 시작할까요? 잘 먹겠습니다! 오 약간 냄새는 마라샹궈 약간 그 매운거 볶은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예요맛있음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살짝 그 알싸함이 있어요. 음. 어떤 알싸함이냐면은, 그 마라탕 이런 거 국물 드셔보시면은, 혀가 얼얼하잖아요. 그, 약간 그 향신료의 그 얼얼함? 강하진 않아요 그렇게 막 혀가 막아 얼얼해 막 그건 아닌데 은은하게 얼얼함? 음. 음. 이게 막 강한 그런 건 아니네 그향 때문에 그,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입문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이거는 뭐지? 음! 새우 완자. 비싼 어묵맛? 아, 새우인가? 그 생. 그 해산물 완자. 저번에 치아우를 먹었을때는 땅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캐슈넛이 있네? 같이 먹어봐야지 땅콩하고 다른 맛이에요. 어, 고소해서 괜찮네. 이번엔 고추를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오, 이번에 좀 맵다. 이건 좀 맵네. 음! 완자가 있는 일을 알았어. 이 고추 먹었을 때 맵거든요, 엄 근데 완자를 먹으니까 매운맛이 확 풀리네. 음! 맛있다. 음. 확실한 건 맵기는 채우보다 좀 매워요. 제가 요즘 마라 이런 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차아마라롱차 있잖아요 그 영화에 나온 거 그거 만들어 보려고 가재 시켰어요 지금 냉장고 있는데 그거 아마 내일 촬영할 것 같은데 음. 그거랑 맛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다 그럼 야들야. 근데 치킨무가 많이 안 땡겨 일단 얘가 약간 매콤하고 얼얼하니까 치킨무가 원래 그 느끼함을 잡아주잖아요 입안 상쾌하게 해주고 근데 얼얼해가지고 느끼하다고를 별로 못 느끼겠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웃음> 아니 제가 요즘 뭐를 먹을 때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나 뭘 먹을 때도 원래 저는 꽉 차게 먹어요 그러니까 위가 100%라고 하면은 진짜 딱 100%를 다 채우고 엄청 배불때 그만 먹거든요?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60% 차면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한 마리 다먹을고 벌써 반절은 먹은 것 같은데? 또 뜯어 먹을 때는 얼굴이 엄청 망가져요. 이쁘게 뜯어 먹을 수 없어. 뜯어먹을 때는 진짜 온 표정을 다 쓰는 거예요. 음. 뜯어먹는 모습이 너무 막 저돌적여서 몇 조각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조각 남았는데 고민이 돼요 한 조각만 더 먹을까요? 그 작은 거한 조각만 더 먹지 뭐 어, 이거 칩앞해서 먹어도 맛있겠다 오, 어우 내일 이걸로칩밥 먹어요 이거는 내일 소스랑 같이 해서 치밥을 해먹는 걸로 오늘 신메뉴 마라칸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치밥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